근 원래 물놀이 할때라면처 차가우더라고 <놀람> <왔다! 놀람> 야 근데 하늘 이쁘다 야 나 이거 좀못려나 먹자? 맛있겠다 근 원래 물놀이 할때 라면 쳐봐 군대생 가는 데 군대생 가 군대생 가는 데 만두에다가, <웃음> 라면에다가 이 새끼 너 뭐, 이렇게... 군대 가봤냐? 총 쏴봤어? <웃음> 총 어떻게 싸는지 알아, 근데 진짜로? 아, 맞지, 어떻게 싸? 대가리에 쏴모리쇠가 뭐야? 노리새가 아, 뭐야? 노리새는 아, 알겠지 그딴 어. 걸 모르는. 뭐야? 뭐야? 뭐가 보여질 것 같은데? 준비 단계가 좀 달라. 오야야야!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, 가자! 야, 폭범하게 그지없구만 그냥 오,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, 야, 좋았다 좋았다 가만히 해, 한잔쭉 돌아 그냥 오, 야 그래도 좀 했다 제자 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오, 물도 한 번? 오, 야 너의 장기를 보여줘 거기 나이스 스쿼트. 아, 같가 시작. 야야, 야, 빨리 뭐해? 뭐. 야, 결승전. 아. 순간 승... 이 졌네 진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 내가 다 끊어지지 <웃음> 자존감 낮아진다고 맞아요 <웃음> 자 마원과 박효산의 대결 와! 갑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둘다 졌으면 아둘다 물에 빠지길 희망한다는 준비 시작 와요둘다 <웃음> 빠진다 오 아니네 오 뭐야 아. 바론 빠졌죠. 야, 왜 이렇게 빨라? 야, 왜 이렇게 빨라지? 제발. 제발. 아, 와 진짜 심각하다. 심각해. 자, 고기 먹으러. 자, 맛있게 구워 줘. 데다 아 맛있어 보인다. 아, 음. 아주 적당하게 잘 구웠어. 누가 구웠는지 어, 모르겠어 하나 뭔지 모르겠 여기다가 청양고추 하나 올리고 짠까 <웃음> 아, 어. 아, 됐다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거. 어. 그래서 제가 하나 가까운 사람 이기는 거야. 떨어지면 끝이야. 내기야, 내기 이거 내기. 야, 콜라 이제서 하나. 아무 거는 똑같이 먹지. 보면서, <목소리> <걸어? 웃음> 열심히 고르는데? 열심히 고르는데? 아무 많아. 갈라, <웃음> 가위바위보. 그래, 너가 일바 <웃음> <아유, 왜? 웃음> <웃음> 알아. <웃음> 한 여기까지만 와도 베스트야. 그래, 그럴 수도 <웃음> 어, 있어. 해봐. <진짜? 웃음> 그냥 갔다 오면 돼. <웃음> 어,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자, 자, 자. <웃음> 갑니다. 자, 넘어가냐, 안 넘어가냐? 윅. 아, 겠어넘어 이 새끼 아까 나보고 뭐라 했어 게임을 야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하냐면서 지금 나열심아야좋자 <웃음> <웃음> <진짜> <해. 웃음> 아, 전화까지 왔어 어? 한다 액션. 어. <웃음> 야 이게 뭐야 이게 <웃음> 됐어 됐어, 됐어. <웃음> 아! 오야야야 해봐. 해봐 해봐 오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<웃음> 마건 이제 탈 건데 어때요? 어떨 것 같아요? 어, 어, 정말 못탈거 같아요. 안 <웃음> 봐도 <수는 잔여> <웃음> 비디오죠. 아유. 과연 그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? 화이팅화이팅 화이팅! 파이팅! 오! <웃음> <웃음> 자, 두이 차시도 할게요. 가자! 오! 오! 오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. 와 그냥 뭔가 힐명된다 보기만 뭐. 해도. 야 배경이야 기가 막힙니다 배경. 볶음밥도 되죠? 네. 몇 개? 하나. 네 개. 네 개? 아네개 넘버. 두개좀 해주세요. 세 개. 두개 주세요. 네네. 아너세개얘세개 해야 될것 같아. 세개세개 부탁드릴게요. 3개, 3개. 감사합니다. 먹었... 돼지가 있어가지고. 나만이야 아, 얘도 있잖아. 아 마무리하자. 아 마무리. 멘트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냥. 는봐 너무너무 부이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. 그렇게, 그렇게, 아. 그렇게 안 해. 예산을 따라가야 돼. 어떻게, 어떻게 예시를 해봐. 너가 아, 그냥 알아서 그래. 그냥. 풀러러주고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우리가 그냥 하게 우리까지, 내가 이거 아 이거 다 우리 그냥 다주 그냥 의지를 하지 마. 그냥 너이 채널이야. 이 채널이야. 왜 우리한테 그 너가 그구독자좋아 해주고, 너가 이거 해주고, 야. 인사 제대로 해줘 이런 야